감맙습니다 많이 해라해 아 저는 항상 그 안정감을 위해서 어이 숟가락이 보이면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니까 러안 보일 때는 뭐안 들고 다닐 때가 많지만 뭔가 내 눈에 딱 보인다 하면은 숟가락을 아니면 젓가락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칼뭐 이런 거를. 뭐. 들고 다니곤 하죠 이 에너지 우리 남아 있는 그 에너지를 네. 다 쏟아 부었어. 와. 2020년 다 잡아먹고 심어볼까 아주 먹고 시간 다 즐겨. 아, 하, 있어. 네. 네. 네. That's n o s t r o Are, are you guys tired? <웃음> 안 힘들대요 No 오케이 okay. oh. 저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I'll try, I'll test it also I can't I can't I can't 형이 증나 정대로 so, no. Say what? I, I can't 되어오지 마랴 내가 마야 say, say what? I, I can't do. 오늘 분위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미게 놀고 있어요 멤들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것 같아요. 그래도 하면 할수 있는 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팬분들한테 너무 좋은 아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콘서트 최고였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마닐라에 와서 캐럿분들 만나니까 또 미주 투어랑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오늘 시작 전부터 일단 응원 소리, 함성 소리가 엄청 커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공연하는 내는 너무너무 즐겁게 잘한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뭐, 실수를 했어 했더라도 그냥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한나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 한것같습니다이에 yeah! uh, 어, 보면은 미지 투어 할때 그리고 서울에서 콘서트 할때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마닐라까지 왔어요. 참! 참 사람은 왜 그렇게 엊그제 같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재밌는 시간은 순식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지러울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어제는 좀 너무 어제 같고 엊그제에 딱 적당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해피 버스 b 이 r 노 해피 버스 d 이 n 노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며칠 뒤에 진행이 였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 이렇게 플래카드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감사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콘서트를 너무 너무 즐밌게 네. 했고요. 감동도 네. 정말 많이